네, 안녕하세요 뉴이스트의 JR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 6월 8일 어, 저의 생일이 다가왔습니다 원래 제가 그 부기투어를 계속 돌았었잖아요 작년부터 이제 못 가기 시작을 해서 올해도 이제 못 가게 되는데 어, 굉장히 좀 아쉽습니다 이게 또 직접 가서 탈 쓰고 직접 가서 보는 맛이 진짜 재밌었거든요 오늘은 좀 특별한 생일 파티를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9년 동안 생일 파티를 하면서 멤버들과 안 만난 적이 없었거든요 오늘은 화면을 통해서 멤버들과 생일 파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, 이거를 작성을 해야 될 때가 왔네요 그래서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희가 다섯 명이서 만나기가 굉장히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디에서 어떻게 영상 통화로 어떤 케이크로 음... 또 예전에 어릴 때 초코파이 케이크라고 아세요? 그 초코파이 이렇게 돼있는 거에 이렇게 초 꽂아가지고 또 왜냐면 각자의 집에서 영상통화를 하는데 큰 케이크를 다섯 개를 구하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초코파이 케이크로 케이크로 우리 멤버들이 굉장히 큐티 잖아요 그러니까 귀엽게 노래를 불러줬으면 좋겠습니다 그외 추가 요구사항은요 No 선물 줄 거면 편지 오케이? <웃음> 좋습니다 저는 이렇게 해서 제가 원하는 어, Happy JR's Day를 완성했습니다 을 곧있쓰면은 우리 멤버들과 이 영상통화를 하면서 이게 <웃음> 혼자 이렇게 있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신선해서 좋네요 자 이제 슬슬 우리 멤버들과 영상통화를 해야 하는데 어떻게 다 들어왔나? 오! 왔다 왔다! 오! 예! 예! 야 뭐야? 뒤에 배경 뭐야? 나랑 민기 지금 속초 놀러 왔어. 속초야 속초야 속초야, 속초야, 속초야. <웃음> 강원도야 여기 지금 네 강원도야 강원도, 강원도 아니, 여기 4년 전에 썼던 거 같은데 아직도 남아있네? 난 잠실! 어 <웃음> 민현이 잠실이고 너는 왜 하늘 위에 있냐 동호야? 난밥 먹어! 구름 위에서 <웃음> 천단이 정오빠! 어쨌든 생일 축하해줘서 고맙고 아직 축하 안 해줬어, 우리. <웃음> 우리. 다 같이 생일 축하 노래 부를까? 근데 귀엽게 불러야 된다, 귀엽게. 어? 받았어? 퀄리티 너무 좋은데? 이거 너네가 만든 거야? 야, 그럼 우리가 다 했어. 야, 이번에 아, 좀 재품과 노력을 좀 많이 했어. 맞은 거구나, 먼저 와가지고. 어. 맞아. 너네 다 떨어져 있는데 어떻게 만들었냐, 이거? 잠실에 있고, 강릉에 있고, 하늘에 있는데. 잠깐 모였다가 다시 좀 흩어진 어, 거야. 저, 어, 야 그리고 그래, 너 흉한. 그거 너가 여기. 바라는 생일 축하 그거 받거든 종이. 생일 너, 축하 노래를 오울. 귀엽게 음. 불러달라면서. 아 맞아. 우리 음, 음. 음, 음, 음. 가자고. 시작! 생일 축하합니다 도우가 아, 너무 안 귀여운데?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둘째 아리 생일, 생일 축하합니다 고맙습니다 <웃음> 편지 아 그건 또 준비했어 아 우리 다 준비했지. 준비했지 또 오케이 오케이 야 그럼 백호부터 읽어줘 낭독할게요 별건 없어 그렇겠지 뭐투 김종현 이야 안녕 야. 종현아 백호야 참 어색하구나 <웃음> 생일 너무너무 축하해 여름의 시작을 너의 생일로 하는 게 너무 기분 좋고 행복해 잊을 수 없는 하루 보냈으면 좋겠고 맛있는 거 많이 먹어야 돼 배불러도 또 먹고 우리 건강하자 사랑해라고 썼어요. 오와 진짜 사랑합니까? 응? 진짜, 진짜 사랑하냐고요? 아 <웃음> 진짜 사랑해. <사랑하네. 웃음> 응. 네. 다음 네. 제가 읽을게요. JR 네. 김종현 aka JR 오 생일 축하한다 JR. 요즘 드라마 준비하면서 매주 네이버 나우로 팬들도 만나고 또 베이스 연습, 운동 바쁘게 지내는 것 같아서 참 보기가 좋다. 체력 관리 잘하고 준비하는 거다 잘할 거라 믿는다. 화이팅. 그리고 여기 보면, 알통. 화이팅, 화이팅. 어때? 어때, 동호회? 어때? 오 어때? 어때? 오 어때? 오 어때? 오 어때? 오 어때? 오 자, 가겠습니다. 종현이에게 느낌표 종현아 안녕 물음표 민기란 안다 너의 생일을 진심으로 축하해 느낌표 <웃음> 느낌표 선물 나의 마음이야 항상 건강하고 행복하길 바랄게 느낌표 생일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행복한 하루 보내길 바래 부모님께도 감사하다고 전화 꼭 드리고 그럼 언제나 널 응원하는 민기는 갈게 안녕! 생일 축하해! 언제나 응원하는 민기다! <웃음> 네, 또 나야? 너야! <웃음> 아, <아니면. 웃음> 이제 아론형 하이라이트야, 하이라이트! 투 우리 종현이! 종현아 안녕, 나야! 우선 스물일곱 번째 생일 진심으로 축하해! 와. 항상 든든하게 옆에 있어줘서 너무 고맙고 앞으로도 화이팅하자! 오늘 너의 날이니까 행복하게 보냈으면 좋겠어 사랑한다 이렇게 썼습니다. 오 그리고 우리가 한 명씩 다 너의 초상화를 그렸어. 아, 진짜 아론 형이 제일 잘 그렸어. <웃음> <웃음> 야, 잘 그렸다 형. 아 아론 진짜 고퀄리티야. 잘 그렸다. 야 나도 그렸어. 아 봐봐 봐봐. 난 누가 봐도 종현이야. <웃음> 어. 안 봐도 되겠지? 잘했네. 최선을 다했네. 그럼. 아, 우리의 정성이다, 종윤아. 끊어도 돼, 나밥 먹어야 돼가지고. 벌써? 이제 그만 끊자. 음. 생일 축하해, 생일 축하해. 생일 축하해. 그래, 축하해. 땡큐. <웃음> 모두 좋은 하루 보내. 음, 모두. 어. <웃음> 네, 오늘 생일 파티 이렇게 영상통화로 진행을 해봤는데 매년 하던 생일 파티와는 조금 다른 느낌이어서 너무 좋았고요. 화면으로 우리 멤버들을 만나니까 굉장히 색다르고 좋았습니다. 팔팔 반팔 언니 지금은 <웃음> 이렇게 멤버들의 편지와 어, 초상까지 화 제가 이거 받았고요. 어때 편지 마음에 들어? 응. 생각보다 길게 써서 놀랐어. 그 당연하지. 야, 당연하지. 우리가, 우리가. 생축 그러고 끝낼 수는 없잖아. 아니 내가 화면으로 봤을 때는 진짜 길게 쓴 것처럼 보이는데. 실제로 보니까 또 그렇지도 않아 실제로 보니까 그렇게 길진 않다, 그 <웃음> 아니, 진짜 엄청 긴 것처럼 나와가지고 아, 쟤네한 명씩 읽으려면 그래도 한 1분은 걸릴구나 했는데 한 20초 만에 다 끝나더라고. 편지도 어. 다잘 썼고, 케이크는 백호가 열심히 했어. 아, 그래? 봤어? 너 요즘 운동 열심히 하잖아. 이게 디테일이야, 계란후라이야. <웃음> 어. 야, 잘했다. 이쁘게안들었으니까 아, 자. 또또 생일인데 어떻게 춤을 안 불겠니? 나야 좀어어 아니 이게 오, 내가 아! 그게 죽었어 그게 아니고 음. 그거떨어는 거구요. 저 저기 나도 떨어지고 3초 있다가 죽은 건 괜찮아. 어. 3초 있다가? 아니, 3초 안에. 3초 안에. 아, 어. 보통 오. 생일인 사람이 불을 안 붙이죠. 아니야 근데 괜찮아. 우리는 예외야. 우리는 차별성을 추가. 네가 들고 네. 노래 네. 불러봐. 생일 축하합니다. 살아가는 제아이 생일 축하합니다. <웃음> 야 이랬다면 아까 영상 통화에 서사진게 됐어. 아예 그래 이건 만나서 해야죠. 그치, 어쨌든 그치. 고마워. 고마워. 딱 하나 물어볼게요. 이거 집에 들고 갈 거예요? 아니요. 와. <웃음> 이거 먹을 거면 왼 집에 들고 가면서 이미 초코가 녹아 아, 오케이 오케이 여름, 어, 여름이니까 여름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 이미 여기서 먹어야 돼 이해할게 맞아, 이해할게 그래도 맞아. 우리 스태프분들도 있으니까 같이 나눠먹고 원래 케이크는 다 같이 나눠 먹는 게 맞아 맞아 저는 이그 편지를 좀 가져갈게요 아, 그거는 보관해주세요 침대에 누우면 딱 보이는데 천장에다 자 어쨌든 오늘 축하해준 멤버들 너무너무 고맙고요 오늘 특별하게 영상통화로 생일파티를 해봤는데 우리 러브 여러분들도 영상 보시면서 u n g b u s h m 하 n s all. That's all. I'm going to say that you're a little bit o 그냥.. l i t 밥 먹어야 돼 가지고 a little b t o a l i t 한테 가서 of a l 자, 정일쌤, 네, 아, 편지 어디 있어 편지? 좀더 음, 뜨거운. 뭐, 아, 그래. 몇 방이야? 갔다 올까? 아, 아 갔다 와 빨리. 몇방 갔다, 갔다 올게. 아, 아 편지 안 어? 가져왔으면 다시 갔다 와, 갖고 와. 아 진짜? 어, 어. 너안될것 같아. 예, 잘 그렸지 근데. 잘 그렸다. 음. 그렇지. 나도 그거 갔다 왔네 주변이가. 그치? 아 너도? 어. 편지. 야채 청소. 와! <웃음> <같아. 웃음> 네. 아 지각이다 지각. 지금 하면 돼? 아, 끝났어, 미현아뒤프기야그거 지금. 어? 오케이. 해, 아, 해, 아, 해, 그렇습니다. 옮김에 해! 야, 그거 뭐 미는 거야, 뽑는 게 아니고. 아, 진짜? 야, <웃음> 아, <웃음> 야 이거 왜안 되냐, 이거? 다 같이 들면내거 너무 창피한 거 아니냐? 하나, 둘, 셋! 어쨌든 공합 수업 준비해줘고 진짜 많이 얘기했는데 굉장히 신선하고 색다르고 뭔가 느낌이 좀 이상했습니다. 네, 그만큼 좋았어요 뭐라고 표현을 못할 정도로 좋은 생일 파티였던 것 같고 또 영상통화로도 했지만 애들이 와서 직접 또 축하를 해줬잖아요 더 좋았었던 것 같고 애들한테 편지를 이렇게 받을 수 있어서 생일이 참 좋네요 제가 또 언제 애들한테 편지를 받아보겠어요 생일 때나 이제 받아보는 거지 이 편지들은 제가 들고 가서 집에 잘 간직하도록 하겠습니다 러우분들도 저의 생일을 러우분들 생일인 것처럼 굉장히 기뻐해 주시고 너무 잘 챙겨 주셔가지고 너무 감사드리고 다시 한번 생일 축하해 주시는 우리 많은 러우분들과 멤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.